억새가 많아가지고 아직발자칠거 같은 얼과 우리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치야 냄새 안 맡고 저로 가자 이 응, 귀여운 형이 응? 응 아치야 저기 잔디로 가자 여기 너무 억새 출동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, 날씨 너무 좋다 <웃음> 왜 그러고있어 코가 실룩실룩하네 저로 가볼까? 저기로 가볼까? 자 가보자 가보자 하지 저로 가보자 올라가보자 나가겠어. 하치키저, 그리기, 기 그리기, 그리기, 기기기가기 또, 또, 같이 기이 잡으러 가야지 자다 아, 내가 이겼다 또 눈곱겼다 얘치야 얼굴도 비싸야 되고 이빨도 닦아야 되고 할게 많아요 우리 동꼬 같이 같이 같이 이제 그만 놀고 일어나 도 닦고 얼굴도 좀핏게 이빨 닦으러 가자 이빨 닦자 너 치약 갖고 치솔 갖고 올게 이빨 닦자 우리 똥꼬 달려 좀만 더 할까 됐다 치약 우리 똥꼬 이빨 닦아요 이빨 닦아요 잘할 거면서. 이, 응. 이 안니. 응. 응. 같이 아랫니아랫니아린 야, 야, 야. <웃음> <웃음> 불편해. 이거. 그 그래, 잘하고 있어. 넌 항상 잘해. 자한 번만 한 번만 더하자. 밑에 봐. 아이 잘했어. 잘하지? 이고 이뻐 이고 이뻐 양치도 잘해요 응? 양치도 잘해요 이고 이뻐